나를 위한 날이야? 어, 미우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봐. 내가 다 시켜 줄게. 어, 10만 원이네. 돈 내. 너도 먹어. 아, 와, 너 진짜 멋있다. 가역 때꼭 약간 놀랐어. 제이미도 약간 놀랐는지야. 청쩡주는 하, 해피. 니거. 미안해 내가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미안해 내가 지금 또 지각을 하고 말았어 내가 오늘 사주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카페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오늘 30만 기념 데이트 해야 되잖아 나 압구정인데 너무 멀었어 미안해 난. 30분 늦었어 미안해 정말 어떻게 사과를 하면 좋을까? 너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 것 같아? 혹시 주부룩 꿇을 수 있어? 여기서 <웃음> <웃음> 마임? 여기까지는 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꽁키드 툴레야 내가 좋아하는 카페로 가자 꽁키드 툴레야 사람 너무 많아서 미우랑 데이트하기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 달마시라는 로 한번 와봤어 야, 여기도 사람이 좀 있어서 내가 좀 너무 쪽팔리긴 한데 들어가보자 사진 찍고 계시거든? 잠깐만 나갈게 미우 나 소심해? 아니 30만 유튜버잖아 30만 구독자를 가진 가진 유튜버지 나는 당당하게 찍을 수 있어 우리 미우 오늘은 사람들 쳐다보지 말아줘 알았지? 어. 내가 초상권에 걸려. 알았어. <웃음>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야. 어, 미유가 먹고 싶은 거 시켜봐. 내가 너 시켜줄게. 음, 미유 어떤 거 먹고 와인, 싶어? 와인 바틀 어때? 미유 오늘은 그냥 얌전하게 가. <웃음> 미유 오늘은 컵을좀 달래. 너 어제도 과음한 거 아니니? 맞아. 어, 10만 원이네. 몰래. 나 콕제로. 나는 몸매 관리하는 멋있는 남자니까. <웃음> 나는 아바라. 카페라떼 아이스는 있다 좋아도 좋아 먹고 싶은 거 있어? 펌킨 아니면 초코? 두 개밖에 없어 아 애매하네 아니면 떡쩝이다 호박 먹고 싶어? 싫어? 아니, 난 좋아 초콜릿이야 호박이야 어 우리 미우 먹고 싶은 거미안나 결정당해요 하, 그러면 또 멋있는 언니가 또 골라줄게 코카콜라 할거야 혹시? <웃음> 코카콜라 할거야 <웃음> 어. <웃음> 코카콜라 맛있다 인고맨 <이> <웃음> 바이브레이션으로 통해서 그래? 호박파이가 선정이 되었어 맛있으면 좋겠다 그래 호박파이로 먹자 내가 결제하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자 미우 펑킨파이 나왔어 아아 아. 언니도 한번 먹어볼게 미우야 이 펑킨파이는 너처럼 그렇게 아니? 먹는게 아니야 뭐야 지금? 이유가 어떻게 먹든 아상관 아, 없지? 예해 주는 거 아니야? 네. 언니가 한번 알려줄게 언니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야무지게 먹어줘 반을 잘라서 살짝 건더기를 친구 눈치 보면서 슬쩍 올려 친구가 안볼때 살짝 크림을 더 올려서 입을 천천히 벌려서 혀로 응, 응, 응. 응. 응. 응. 안칼수다단망주 <웃음> 아직 그래? 어. 나잘 먹었어? 어. 너무 맛있어 너도 먹어 아어얘 아. 기집애 기집애야 너, 너 입술에 다 묻히고 먹어 진짜 아. 렌즈에 묻었어 <웃음> 아니 그래도 이런 건 빡빡 좀 닦고 다녀 아. 우리 다음에 쇼핑하러 가자 이거 먹고. 그것도 선물이야? 그럼 내가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선물 좀 살게 선물 사서 우리 미우한테 나눔 할 테니까 음. 자세한 건 더보기란을 봐줘 우리 이제 쇼핑하자 이거 이번에 내가 산 거야, 미우 자랑하려고 잠깐 불러냈어, 미안 어, 예쁘다 예쁘지? 커플 룩할생각 있어? 어. 나? 어나 미우야 야 너가 슨러 본체를 본체에본체로우 어, 아, 본체, 본체 미우, 미우랑 커플 룩할 생각 있지? 근데 저기 한번 돌아볼까 그래 내가 이거 쏠게 내가 이거 사줄게, 미우 완료 그리고 가방도 세 개를 고르자. 응. 그거랑 그거랑 그거랑 이렇게 두개 주세요. 어나다 골랐어. 완료. 우리 미우들 사랑해. 사랑해. 아, 힘들다. 힘들어? 어 아니? 나 기분 너무 좋. 다 <웃음> 눈이 응. 생기를 꼭 캥해줬어. <웃음> 내 눈에 생기가 없어서 빨리 우리 이거 사고 가서 술한잔 이거 찌려야되나거 지금? 술로 가그래야지. 너무 힘들어. 사고 가자. 그래. 50만 때는 포르쉐 모형으로. 나만 제 미니, 미안해. 유튜브. 어, 나 이거 그거 때문에 찍고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웃음> <웃음> <웃음> 네. 가자, 가자. 진짜 멋있다, 멋있다. 가격대 꼭 약간 놀랐어 제이도 약간 놀랐는 주연 우리 이벤트는 더보기란 확인해줘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미우 그래. 정신 차려 내가 너 업어가지고 여기 데려온 거야 지금 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아까 쓰러졌잖아 기진배 어자 미우 빨리 뭐 먹고 싶어? 이제 우리 밥 먹어야지 배고파 죽겠다, 나 나는 해물을 좋아해, 미우야 너도 해물 좋아하니? 다른 거 아니야? <웃음> 단새우 어. 한우 육회 하나 먹고 있을까? 인기가 일단 붙어있으면 맛있는 거 가지. 술은 뭐해? 술을, 술이 술중에 술이 중에 술이 중에해 아, 화요 먹자 멋있게 주문해야지 그냥 단새우 한우 육회 하나랑요 단새우 육회요? 네, 그리고 화요랑 토니거터두개 먼저 주세요 네. 레몬도 주세요 네. 네. 이번 먹고또 시키자 또 시켜 응. 난 행복해 요야 항상 아빠 해줘서 고마워 이게 바로 내가 오늘 돈을 열심히 떴잖아 그래. 그래서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맙다 조제하겠습니다 일단은 얼음을 가득 넣습니다 얼음을 한세개 정도만 넣어주세요. 상큼함을 위해서 레몬 한조각도 필수입니다. 하나, 둘, 셋. 원, 투! 와! 자, 우리 미울 거야. 그리고 간을 오늘 혹사시키고 싶은 이 제이미는 화요만 먹습니다. 짠! 짠! 왜 그거밖에 안 먹어? 어서 들이켜야지. 자, 건배서한번 할게. 청바지 해줘. 청청춘인 백백신 지금 짜. 내가 또이 화요로 가글을 잘해 미유 한번 궁금해 보고 싶어. 어, 그냥 녹이 좀 피워봐. 진짜 주당이구나! 어 어지러워 그럼 나는 저그 술을 한동안 일주일에 8일 먹은 적도 있어 자랑은 아니지 많이 끊었어 근데 이렇게 닭을 정도 할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편타 운다 고마워 나의 묘기를 봐줘서 더 열심히 살게 더 멋있게 뷰유 안주 나왔다 안주 짜잔 이게 바로 새우라는 거야 맞아. 당연히 맞아. 알겠지? 맞아. 이유 어. 무시한 거 아니야? 간지우 그리고 육회야 우리 한번 이거 맛있게 먹어보자 혹시 좀 먹여줄 수 있어? 그래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좀 궁금하긴 한데 언니가 또잘 또 싸서 먹 무슨 떨어졌어 미안한데 어추해해추하다 어, 그냥 미안. <웃음> 욕심이 과하면 이렇게 어. 추워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알바바른 그래. 거 어디갔어? 근데 미에 와라 아 배, 진짜 배만 주는 거야 혹시? 젓가락질이 잘안 되네 아 양꼭 맛있어?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맛있어 우리? 우리 항상 이렇게 종종 랜선 데이트 다니자 내가 정말 맛있는 맛집들 많이 데려가 줄게 종종 데이트 하자 미유 40만 때 보는 거 아니지? 종종 보자 내가 이 브이로그를 언제까지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유들이 재밌어하면난 찍을 수 있어 미유야 행복하자 진짜 너무 축하해 30만 고마워 난다너 덕분이야 이 기집애야 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30만을 찍었겠니? 볼펜으로 점은 찍었어도 내가 30만을 찍을 수 있었겠니? 잠깐만 주량이 얼마라 그랬지? 너새병인데 <웃음> 오늘 왜 이렇게 취하니? 나 오늘 취해서 그죠 가볼게 미안 난 주량이 약한가 봐 갈게 미우 안녕 잘살게 미우